안녕하세요. 철원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네이버 여기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와서 함께 공유를 해보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목이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물딱지가 딱지 된다니 이런 제목이에요. 물딱지라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어, 입주권이나 뭐 어떤 이런 그 분양 자격이 있는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어, 분양권이 안 나오는 거죠. 어, 그런 게 물딱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물딱지가 딱지. 분양권이 나오는 그런 입주권 자격이 주어지는 걸 어, 얘기하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가는 뉴스 아닙니까? 어, 법원 다수택자 물건 개별 분양자격 인정해야 이런 해석이 11년 만에 나와서 완전히 대혼란에 빠져있다라고 하네요 어, 먼저 어, 어디에서 이걸 이렇게 그 소송을 제기를 했냐 하면 어, 광주 학동에 학동사구역에서 이걸 제기를 한 모양이에요 어, 재개발, 어, 이건 학동, 광주 학동의 한 아파트 모습의 앞에 사진이었는데요. 재개발 구역에서 다수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 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정비업계의 대혼란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대표 한 채만 보통 분양 자격을 주는 게 그동안의 그법 해석이었었어요. 그, 그와 정면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8일.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광주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지난해 6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소가 있었지만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이심 판결이 다당하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을 대법원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일심을 뒤집어서 다주택자 물건에 대해 개별 분양 자격을 인정을 한 그런 이심의 판단을 확정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구역에는 그동안 어,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뭐 사고 팔았다. 대표 한 사람한테만 다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어, 그렇게 그동안 법 적용이 되어 왔었거든요. 어, 보겠습니다. 어, 발단은 광주 학동 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그 입주권 확인 청구 소송을 내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학동 4구역의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각각 양도를 받았대요. 조합 설립 인가되고 나서 어, 한 사람이 이렇게 두채 세채가 있던 것을 각각각 다 이렇게 샀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각자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이제 다 마쳤대요. 이렇게 분양 변경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 후에 한 사람 이 여러 개가 있던 거를 A, B, C 이렇게 조합설립인가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이걸 가지고 각각 각 분양권을 다 받았대요. 그걸 다 마쳤대요 분양 신청을. 그러나 조합원은 조합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의결을 했대요. 박탈이 된 거죠. 뭐 84A 타입이 나도 확정되고 너도 확정이 됐는데 나와 너는 다 안되고 원래 한 사람 대표한 사람한테만 되는 걸로 이렇게 관리처분을 했다라고 하네요. 부동산을 이제 여러 명이 나눠서 가졌지만 새 아파트는 이들 전체에 대해서 한 채만 주는 걸로 조합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왜 이렇게 조합에서 했냐? 이랬더니 그 도정법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도정법은 뭐라고 되있냐면 조합 설립 이후에 다주택자의 물건이 이렇게 서로 사고 팔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경우에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두고 그 대표 조합원 한 사람한테만 분양 자격도 이제 인정되는 걸로 그동안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동안 법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여기 또 보시면, 조합원 자격을 한 사람만 이제 인정하더라도, 어, 분양 자격은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이 이제, 그, 이렇고, 그거를 법제처에서는 2010년에, 2010년 2월에 대표 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 자격이 있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놨었대요. 법제처에서. 10년 전에, 11년 전에. 어, 그러다 보니, 이후에 정비업계에서는, 요 법제처의 해석에 맞추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 분양 자격은 딱한 사람, 대표조합은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해왔답니다. 요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근데 이번 광주 고법의 판단은, 판단, 그 완전히 정반대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봤더니, 법원은 대표조합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부터 이제 차근차근 따져서 들어갔대요. 대표야 뭐 당연히 그 분양 그 자격이 있는 거니까 제껴놓고 없다고 하는 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 왜 없는가를 법을 놓고 이제 따져 들어간 거죠. 이 법원이. 도정법은 관리 처분 계획 이후 양수한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은 관리 처분 계획 이후에 양수한 그것도 이거는 두기가 열 지구의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 그거는 관리처분계획 이후에도 다 사고팔고 하죠. 그런데 근데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 설립이 인가되고 난 이후에 양수한 이들의 경우엔 조합은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표한 사람한테만 분양 자격이 있다고 라 법제처 해석이 나와 있었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산 사람들도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거죠. 조합은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은 아주 초기 단계고 관리 처분 계획은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웃음> 부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승인가라는 큰 산을 넘죠. 하나의 큰 기준입니다. 사업승인가가 부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 인가, 그리고 분양평형 신청을 하고 공남을 거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죠 그 이후에는 이제이준및 철거 단계고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해서 이중고 시간하고 이제 입주를 하는 거예요 요, 요런 단계입니다 자격 관련 이런 걸 정리하는 거는 아까처럼 조합 설립 요 인가부터 관리처분 요 인가까지 요게 이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로 본 거네요 요게 과정에서 이렇게 보는데 법원은 이에 따라서 이제 대표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를, 대표 조합원은 당연히 자격이 있었고, 그죠? 이 법원에서는 뭘부터 따졌냐 했더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 법률상의 완전한 비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없다. 어쨌거나 그 안에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그죠? 렇 그럴 때는 완전한 비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여러 사람이 조합 자격을 보유를 하되 의견 행사를 대리할 대표 조합원을 조합에 등록해 편의를 도모한 의미라는 의미의 대표 조합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법원은. 어, 여러 명이 이렇게 있지만 다 토지 등 소유자인데 편리상 대표한 사람을 선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표를 선임을 해준 거지 이 사람이 분양 자격을 대표로 가지라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법원의 이 판단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해 되시죠? 어, 그랬는데 이제 또 각자의 분양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건 왜 그렇게 또 보느냐. 도정법은 재개발 사업의 분양 자격에 대해 조합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이게 아닌 토지 등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 토지 등 소유자가 신청하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분양 자격을 도정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 등 소유자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조합원이 신청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준에 이렇게 부합하려고 하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도조례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정해서 어, 분양 신청을 못하도록 어, 요런 요런 요런 토지 등 소유자는 뭐 신청을 못한다 요런 식으로 따로 제외를 할수 있지 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주의 도시 및 주관경 정비조례는 관리처분 계획 전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관천하기 전에 어, 토지든 집이든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어, 토지등 소유자로 본다는 거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조합 설립 이후부터 관리 처분 계획 전 다주택자의 주택을 양수한 이들도 당연히 토지등 소유자이긴 한 거죠. 그죠? 대표 조합원이 아니어서 그렇지 토지등 소유자인 건 맞죠. 근데 도정법에는 분양 신청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수 있으니 다수택자도 토지 등 소유자이므로 신청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광주에서는 그래서 재판부는 의결권 등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다르게 어~ 의결권은 대표 한 명한테만 주어 줍니다 그죠 주어집니다. 소지 등 소유자는 여러 명이라 해도 이거는 의결권을 한 명한테 주는 거죠.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가져 있어도 의결권을 한 명만 주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분당 신청은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의결권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분양신청은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어, 봤습니다. 투표권은 하나지만 어, 분양은 내가 나도 토지 등 소유자이니까 나도 너도 다할수 있다 이렇게 봤네요. 어, 그 법원은 어, 대표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할 명문 규정도 없다고 지적을 이제 했어요. 그, 그것도 뭐에서 그랬냐 했더니 재판부는 분양 자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 사건의 분양 자격 판단에 대해서 오로지 투기 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를 들어서 관계 법령을 유추해가고 확장 해석을 하고 그래서 분양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라 판시를 했다고 라 합니다. 쪼개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조합이 늘어나니까 조합이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어 방지의 이제 목표, 목표가 지분 쪼개기인데, 그렇다 해서 그게, 어 투기 방지 요 자체가 법적으로 이제, 어 요거를, 어 분양 신청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법원에 요, 지금, 유추된 그 내용은 예. 그,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 이게 이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겠죠.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하나의 판결이잖아요. 어, 가장 최근에 난 판결인 거죠. 정벽계가 이제 난리가 나 있네요. 그동안 각자 분양 자격은 뭐 이렇게 인정 안 하던 그런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서도 분양 자격을 인정을 할 경우에 실무에서는 대혼란이 이제 사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리고 이런 유사한 소송이그짭을수 없이 늘어날 그 가능성은 여기 낮다라고 봤는데, 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분양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관리 처분 계획 취소 소송은 관리 처분, 그요 처분일 있죠. 요거부터 육, 90일 안에 이제 이의 재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관리 처분 난 지역이 90일 이미 다 지난 지역이다. 지금 요 이의를 재개할 수 없다는 거죠. 다주택자였는데 나는 못 받고 그냥 막 청산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다. 지금 내나라 못한다 이겁니다. 이미 지나서. 취소소송에 재소기간이 지나 무효소송을 낸다 하더라도 이전 곳이 이미 집다 입주해갖고 뭐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내가 옛날에 조합은 이었고 그게 다주택자였다. 분양권 내나라이 못한다는 거에 사업이 다 끝나버렸는데. 어, 이런 건다 이미 날아갔고 다만 아직 관리처분인가 안난지역에 다주택자는 얼마든지 이거 들고 뭐 소송해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이것도 완전히 알면정보고 모르면 그냥 쌩으로 날리겠네요. 그렇죠? 어,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 법조계는 재개발 분양 자격에 대한 대부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네요. 완전히 충돌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대법원에 정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 결론이 나온 뒤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또 계류 중이래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라한 모양이죠. 정반대 결론이라고 하면. 어, 그래서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개별 분양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는 데 그냥 의미가 이제 있고, 어, 앞으로 다수택자, 이제 그 대물권자에 대해서 어, 양수를 받은 그런 분들의 단독 분양 자격이 어, 무조건 인정된다라고는 인정을 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정확한 해석이 나오기를 일단은 기다려야 되겠죠.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지 90일이 지났다. 뭐 이런 그거는 뭐 이미 물 건너갔고요. 내 권리를 찾아오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좀 지켜보고 어, 나는 다주택자, 다물건자였는데 뭐뭐 뭐 샀다. 이런 경우에는 어, 이걸 계기로 한번 챙겨볼 챙겨 만은 하겠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기사입니다. 재개발 조합 자격 관련해서는 네? 잘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챙겨보시오라고 이렇게 오늘 관심기사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어느새 새해 바뀐지 일주일이 지났네요. 음, 지금 부산에 이런 부동산 뭐 짧은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어마어마 급하신 분은 또 급하게 금액을 조정해 가 나온 것들도 한두 건씩 있어요. 각 구역에 그런데 그런 게 급한 물건이 한두 건이 있다 보니 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마어마어마 남의 물건을 그냥 거저 가져갈 수 있으려니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씩은 계세요. 그렇게 어마어마산 산 물건들은 잘안 나옵니다. 어, 정말로 급한 분들은 처리를 또 많이 하셨고요. 뭐 어, 법인 물건이라든지 이런 건좀 처리가 많이 됐고 어, 그래도 들어 각 구역마다 어, 프리미엄들이 어, 조금 아 이정도면 건매네 이런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는 물건들은 덜어들어 있습니다 음,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현 3구역에도 너무 괜찮은 건매가 어, 하나 있구요 어, 대연 3구역에도 5구타입 작은게 어, 좀 조정되어 있는게 하나가 있고 어, 그런 정도입니다. 다른 데는 아직 뭐 건매라 하고 바로 확 말씀드릴 그런 정도의 금액은 없습니다. 어, 잘 이용하셔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를 한번 줘보세요. 상담을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